종말의 재앙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늘 어, 새로운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또 교회와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방향을 잡고 아는 것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형통한 것도 알고 공고한 말도 아는데 그 골프 치는 선수들이 골프를 치다가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잔디를 집어가지고 공중에다 날린대요. 잔디를 집어서 공중에 날리는 이유는 뭐냐? 그냥 골프공을 골프공 때린 걸 뭐라 그러죠? 골, 골프를 쳐봤어야 우리가 알지. 골프공 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샷? 샷은 골, 골프공이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여튼 작대기를 때리잖아 <웃음> 진짜 무식하다 유튜브 소리 들으신 분들이 김용도 목사 무식하다고 그러겠는데 골프를 쳐봤어야 알지 하여튼 작대기를 때린다고 합시다 골프채로 때리기 전에 잔디를 가지고 공중에 던진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힘으로 기술 좀 넣어서 때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잔디를 한번 공중으로 올려보면 바람의 방향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보고 골프를 골프을 때린다는 겁니다 활을 쏠 때도 활을 쏘는 선수들은 바람을 감안해서 화살 시위를 당긴다 그래요. 아,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분다. 관역이 저쪽에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을 향해서 화살을 날려야 이렇게 가면서 관역에 꽂히고, 왼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왼쪽 방향을 해서 약간 틀어서 쏘면 화살이 날아가다 바람을 타고 관역을 마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작게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운영하시는데,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향이 뭐냐? 오늘 전도서에는 그것이 지혜라고 그랬었지. 그럼 이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기술적인 지혜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열심히 습득을 해서 세상에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서 혹은 또 배워서 세상을 사는면 되는 것인데 그런 그런 것이 기술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신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지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성경을 봐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을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큰 겁니다. 오판을 자꾸 하게 돼요.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자꾸 들먹이고 들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요새 중국에서 무슨 병이죠?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서있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6천명이 우리나라로 왔대요 중국 사람들이 6천명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 6천명 말고도 인천을 통해서 김포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제주도는 무비자니까 제주도를 6천명이 그냥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도 못나가게 하고 마스크하고 다니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종말의 불어닥칠 수많은 재앙들 중에 극히 점만한콕 찍은 거에 불과해요 지금 이것이 전염병 하나가 나오면 세계가 공포가 되는 거죠 공포스러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전염병이 대유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염병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역습한다. 누가 역대야 20장 9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야 20장. 역대야 20장 9절. <웃음>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온역이 전염병이거든요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 여호사밭 왕때 주변에 있는 모합 자손들이 몬자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덕과 둘로 나가면서 백성들을 갖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하세요 너는 이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북한이 핵폭탄 실험해도 두려워하냐 실험하다가 그 자리에서 터뜨려질 수 있고 여러분 중국이 중국 굵기라고 그러잖아요 굵기 <웃음> 시진핑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그 인간이 자기가 중국 힘 믿고 미국하고 맞상대하려다가 미국한테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애꿎은 아프리카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 돈 없는 나라들한테 돈으로 막다 매수합니다 그래서 지하자원 뺏고 경제 다 뺏어버리고 야 우리 무기만들 제가 저 중국의 사방에 동북공정이라 그러잖아요. 아시아 쪽에 강국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아, 중국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러시아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북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전통적인 우박인데 대통령을 이렇게 뽑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고 미국에서 압력하면 미국 쪽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말 하면 중국 쪽으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말 하면 러시아로 갔다가 또, 주, 어, 또 북한에서도 뭐 이렇게 막 협박하고 그러면 북한 쪽으로 붙었다가 이 대통령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요 계속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가 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병을 막아주십니다 전쟁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네. 온역 기근 다 막아주셔서 그래도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음. 이사야사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유다를 비웃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아 왕을 비웃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계속 유다 방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히스기아 왕이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펼쳐놓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더러운 영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세 명을 보내서 얘기를 하시면그 중에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 덜 죽는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항복해야 될 때가 있고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 이게 뭡니까 다 방향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원하시느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현실에 적합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지혜도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어떻게,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바른 길을 가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거야.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식적으로도 안돼.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내 판단이 맞고 내 생각이 정확하고 이게 아니고 술리를 따라야 될 때도 있지만 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자식이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저 말은 내 영혼을 파괴시킨다 저들과 같이 어울리면 나는 끝난다 내 영혼이 죽는다 열정이 죽고 믿음이 없어지고 기도도 약해져 버린다 그러면 동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그러니까 지구촌이 지금 전염병이 막 불어닥쳐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안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라고 안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의사가 갑자기 맥없이 픽 쓰러졌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바이러스 아니고 사스에서 나오는 중국에서 나오는 사스에서 나오는 변종 바이러스예요. 사스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것은 새로운 질병을 계속 만들어내요 손 닦아도 안돼 이거는 호흡기 질환이라 해서 호흡을 통해서 가는데도 이 호흡이 공기증으로 전이가 되고요 전염이 되고 공기방울을 통해서 전염이 된 것도 제가 좀 인터넷에 뒤져서 좀 찾아봤어요 정말 많더라고 전염병이 전염병이 뭐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병원체 세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질병으로 확산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져서 일으키는 질병이 뭐냐 병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전염병이에요 이게 전염병 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재앙들이 많이 있었고 전염병이 많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한번 생길 때마다 사상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전염병이 많았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선지자, 저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무궁무진한 발전하는 나라가 될수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불결하다 닦는 사람이 별로 없다 머리를 상투로 길게 하고 이가 있고 동네마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가 막 만연을 하니까요 교사들서 그것을 다 일기로 다 썼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석회라고 그러죠 전라도 말로 쇠가리라고 그러는데 머리에 하악 끼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그냥 바리깡 다 밀어보냈어요 다 바리깡막 가위로 막다 자르고 그리고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도 에 이가 막 머리끝에 틀면 이가 막 툭툭툭툭 떨어지고 지금은 샤워 밤낮으로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명절에 한번 목욕하는 거한번두번 번. 그리고 호롱불 밑에서 몸을 이렇게 손으로 뜯어봐서 뭔가 막 간지럽고 그러면 손으로 려가면 이가 잡혔어요 이가 잡혔어 그럼 손톱으로 틱틱틱 피가 틱 어휘는 무슨 어휘야. 다 그렇게 컸는데 틱틱틱 하면은 이.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일를 정말 잘 잡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아랫돌에손 놓고 야 봐라 그러면 두세 마리가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일부는 그렇게 이를 잡고 요 이부는 호롱불 켜가지고 이제 그래도 안 보이면 호룡불에 대고 지지는 거예요 옷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지지고 보면 탁탁탁 소리가 나요 삼분은 그래도 숨어있는 이가 있다 그러면 이빨로 작은 작은 씹어요 그러면 탁탁탁탁탁탁 그런 집에서 크신 분손 들어보세요 그런 집에서 네. 딱한분 있네 네. 어쩐지 말이 좀 통하더라 사부는 어떻게요? 사부는 아세요? 사부? 그래도 이가 있다. 그러면 나가서 털어야 해. 나가서. 오부까지 있는데 오부는 뭐냐? 그냥 뜯기는 거지 뭐. 해충이 얼마나 많았는데. 앞집, 옆집, 뒷집, 머슴마, 가인의 계집아이 전부가 다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면 똥 싸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옛날에 통실하고 통 떨어지고 쉬 하는 거예요. 통실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화장실에 깊이가 있으니까 거의 못 들어가요. 나도 그래서 내가 빠졌잖아요. 내가 세살때 화장실에 빠져가지 새벽에 가가지고, 세시때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들어가는데 얼마나 커요, 시골로. 그래서 우리 누님이, 엄마! 꼭지가 똑똑하니 빠졌네! 내가 잠자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부모는 그래요. 와가지고, 어디, 어디! 호롱불 들고 와가지고, 호롱불이 얼마나 어두워요. 손로 으 집어넣어가지고, 휘휘, 내가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손으로 넣어가지고 휘휘 잡고 내 머리 끄리기를 잡고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 가이렇게된 거예요. <웃음> 지난번에 가족 그기에서 어머니 내똥똥간에 빠질 때가 몇 살이었어요? 야, 네가 세 살인가 그랬을 거에요 <웃음> 앞집 뒷집에서. 나도 또내 동생이 또, 그 뭐, 똥 싸는데 뭐가 꾸물럭, 꾸물럭 이렇게. 해충이 이렇게 길어요, 해충이. 쌀 먹지. 상추에서 어렸을 때부터 상추 먹지. 그러니까 해충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회, 그, 그 변을, 대변을 동네 저기 뭐예요, 저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거름으로 그러면 해충 알이 그대로 야채에다가 묻어요, 이렇게. 또, 그걸 또 대충, 대충, 그때는 뭐, 농약으로 하지도 않고, 대충 물로 해가지고, 먹으니까 해충알이 그대로 채소에 달라붙어가지고, 또 사람이 쌈쌈먹고 해충알이 그대로 몸에 들어가, 몸에서 또 따뜻하니까 또 기생을 해서 해충이 또막 세상에 몸에, 왜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오늘 하지 영빨이 떨어졌나? 촌충이라고 하는데, 촌충이 막, 오 막, 4m, 5m 이렇게 되기도 해요. 막, 쫙쫙 감겨가지고, 똘똘 먹 라면, 라면 덩어리, 라면 삶아서, 라면 다 먹었다, 이제. 이게, 회충이요. 큰것 이렇게 막 커요, 이렇게. 이게, 회충약을 먹었는데, 학교에서는 회충약을 먹었는데, 회충의 대가리를 돌게 만드는 약인가봐. 회충이 미쳐가지고요 구역질을 <웃음> 입으로 목구멍으로 넘어와가지고 방 안에다가 막 이러고 허게또 어. 코로도 넘어오고 뇌로 들어가기도 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항문 밑으로 나가는데도 이게 살아있어 안 나가려고 항문 절반에 걸쳐가지고 절반은 나오는데 절반에 걸쳐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내 동생도 그러고 엄마 동구냥에 뭐가 있네 바지 내린 상태에서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끼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성한에 가서 빼달라고 그래라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 빼야 돼 뭘로? 이빨로 어이구 더러 그 뭘로? 손목 빼야 돼. 나도 몇번 그런 적이 있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빼야 돼요 이렇게 근데 뺄때 느낌이 너무 간지럽고 시원하면서 느낌이 좋은 거 있죠 근데 앞집에 있는 친구 뒷집에 어디에 있는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막 울고 그러면 그거 보면 은 달랑달랑 해가지고 그거 해충 달랑달랑 좀막 가더라고 뛰어가더라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어떻게 하다가 해충 촌충까지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쉬쉬하는 사이에 번전나가고번전나가고번전나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진핑이가 너무 교만한 거야. 중국, 중국 공산당 우두머리들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드시 쳐요. 풀수 없는 숙제를 내주는 거야. 그 제가 좀그 조사를 해 보니까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으키는 질병이 있고요, 동물을 통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원생동물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있고 세균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은요 우리가 잘안 들어 장티푸스가 있고 콜레라 또 결핵. 세균성 이질 지금도 그 병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도 물론 나왔지만 그 약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 우리가 잘한 대로 뭐냐면 천연도 여러분 알죠 천연도 옛날에 그 곰보 딱지 생긴 거한번 천연도 알고 나면 곰보가 많이 패잖아요 그리고 1번 내역 또 짐승에게 한번 물리면 미친겐에 한번 물리면 광견병이 생기고 또 소아마비, 황열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는 황열병 주사를 꼭 맞아야 돼요 보건소 가서 맞든지 공항에 가서 맞든지 그러면 노란 카드를 줘요 오두는 무슨 강조하는 것 같아요 노란 카드가 여권이 있어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에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열병 주사를 맞아 몸에 한 2, 3일 열이 생기면서 면역체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원샌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들인데 그걸 통해서 전염이 되는 병은 말라리아 또아메바성 이질 뭐 이런 것이 있대요 또 곰팡이에 의해서 전염병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잘안 닦는 저같은 사람이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매일 겨드랑 닦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매일 겨드랑 닦는 사람 어, 뭐? 별로 없네요. 닦는 사람이 나하고 그럼 별 차이가 없네. 네, 네. 겨드랑 매일 닦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거의. 거의. 근데 왜 나는 나는 거야. 겨드랑막 가렵고 그럴 때는 그 곰팡이 균을 줘서 나는 게 뭐냐면 그 뭐야 백선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백선.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발르면 다 낫습니다. 예. 과거의 예. 세계, 과거에 가장 강력했던 전염병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아까 우리 어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대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나라의 군대를 몇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을 싹 그날 밤에 죽여버렸어요. 그게 뭐냐? 저, 영국에 가보니까 그게 증명이 됐는데, 패스트병이에요 그게 소위. 다시 말하면 흑사병이야. 흑사병은 주로 설치류나 쥐나 고슴도치 같은 그런 설치류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옛날에 헝가리에서 페스트병 그 흑사병이 유행해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번졌는데 얼마가 죽었냐면 4천만 명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사회 구조적인 사회 사회적인 구조가 다 무너지고요 예,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점점점점 많아질수록 시진핑이 쫓겨나고요 공산주의 공산당 공산 공산당 위주로 가는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무너져야 돼요 중국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실권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국은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시진핑 안 좋은 것을 막 숨기잖아요 죄를 숨기잖아요 죄는 드러날 때 치유가 되지 숨기면 은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북한도 그러면 붕괴돼야 되겠죠. 북한이 붕괴돼서 봄물 터지듯이 지금 북한 안에서 북한 개인적인 북한 동포들에게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서로 서로 감시를 해요. 서로 이거 완전히 기독교식이야.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바꿔서 공산주의로 세뇌를 시켜서 공산주의로 바꾸버렸잖아요. 시계명, 주제사상을 바꾼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과거의 전염병 중에 또 하나가지는 유명한 것은 천연두 천연두 500만 명이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천연두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은 여기에 어깨에 불주사 막잖아요자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위생 문제에서 전염병이 시작이 돼요 위생 문제에서 자 그러면 손 깨끗이 하고 우리 몸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하면 전염병이 안 생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죄가 필요 이상으로 관영하게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사용하시는 것 인간이 개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저, 임 집사님? 중국 가기로 했지, 이번에. 중국 가기로 는 중국 우한을 거쳐서 중국에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못간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거든, 집사님한테. 집사님, 중국 가는 거 보류해. 다시 기도해봐. 목사님, 회사의 규정상 어떻게 제각하게 됐습니다? 난딱 한마디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과 게해 주시옵소서 그 구조적인 그 내막은 난상관없어난 몰라도 돼요 다 중국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규정상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근데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번에 필리핀에 선교 가기로 했잖아요. 자꾸만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아 이거는 준비 완벽하게 다,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어요. 근데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요셉 전도사나 그 우리 중고등부장 주사님한테 집사님 다음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중고등바를 움직이는 그 시기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마닐라공항이다천면다 다 봉쇄되고요 사람도 죽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성교를갈 때도 여행을 갈 때도 내가 직업과 관련해서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니까요 한국 국민들이 지금 중국 우한 지역에 500명이 500명. 500명이 있는데 가고 싶어도 주변에 나가고 싶어도 차도 못 하게 막 지나가다가 우한이라고 하는 그 중국 어? 중국 뭐이 차가 있다 그러면 저저 차도 우한 차다. 움직이도 못 하게. 그 굶어 죽게 생겨서 지금이야. 모든 슈퍼마켓을 다싹쓸 해가지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우한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철도 지하철도 없지 버스도 끊어졌지 택시도 못타게 하지 다른 지역도 못 나가게 하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결국에는 그거야 한국 전 세계가 가가지고 다시어 와야 돼요 그리고 중국 공산정권에서 쉬쉬 하잖아요 왜 공산주의 문 닫을지도 몰라요 이제 시진핑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 아그 인간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불태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그렇게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아까 역대야에 있는 말씀 운역이나 전쟁이나 난리나 별의별 소동이 다 일어나도 왕을 비롯던 전 국민이 하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싸게 됐다고 교만한 거야 이제 감옥에 들어갈 준비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이 누구니 누구니 해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싹으다 집어넣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안바뀌도록 목숨을 걸고 뒤로 딴짓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감옥 들어갈 준비해야 돼 그러면 대통령 병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말년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지를 않나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뭐 시리즈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그한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에게도 숙제를 하나씩 내줍니다. 숙제. 그 숙제는 숙제를 딱 내주면 숙제를 받은 당사자가 풀어야 돼요. 중국에 어떤 사스라든지 전염병이 생겼다 러면 중국 사람들과 중국 지도자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질병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풀래 의학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진짜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섬기면서 해야 되는데 압제하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면 더큰 병이 생깁니다 더큰 전염병이 생깁니다 아직도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지카 바이러스도 있죠 또 에블라바이러스 그거 다 여러분 약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예. 위생한다고 해서 손을 닦고 막 해도 결국에는 공기 중에도 감염이 돼요 공기 중에 예. 신종플루 보세요 신종플루 A형 인플루엔자 새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새들을 통해서 새들이 날아와서 전염병을 감염시켰어요 예. 에이즈 보세요 원래 원숭이를 통해서 에이즈가 시작이 돼가지고,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메르스는 뭐야? 메르스는 낙타, 사스, 또 댕기열, 이런 전입형이에요. 댕기열은 인도네시아 이쪽에 모기를 통해서, 하아, 저 눈에 보일랑만한 이 모기를 통해서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케냐 가가지고, 이 모기를 통해서 모기에 물려가지고, 댕기열이 걸려가지고요. 지표를 못 갔어요. 다른 사람들의 지표를 다 따라가고, 8시간인가?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열이 확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막 하루 종일 떨탁탁떨면서부또 열이 또 올랐다가 열이 또확 내리면 또 떨고, 올라가면 또 부들부들 떨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서 메르스나 사스, 그거 다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액체를 통해서 기체와 고체를 통해서 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사용하실 수 있는 질병들이 정말 많으세요 또 여러분 그뭐 있잖아요 지네, 절지동물, 지네들 막 토막토막 된거그 마디마디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 변균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경은 말하고 그러느냐 지구촌에 엄습하는 수많은 전염병과 두려움이 올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니까 불스 사람들의 전쟁이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갔어요. 뺏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법궤를 보자마자 몇 명이 죽었느냐 법궤를 보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법궤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돌려보낼 때 금으로 만든 황금, 황금독종하고 황금생지 지는 지인데 황금으로 만든 지를 통해서 법계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스트가 질을 통해서, 흑사병이 질를 통해서, 설치류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거는 질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황금 생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지라도, 저들이 법계를 또 봤어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를 본그 증거로 그냥 다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천사가, 성경이는 천사가 쳐들을 쳐서 18만 5천 명 죽었다고 했지만, 세계사에 보면 흑사병이 번져서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가 다 멸망당했다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 이런 질병이 생길 때마다 시대를 분별을 하고 방향성을 분별해서 현실에 적합한 지혜가 뭔지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런 지향을 네.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제 그 소리죠. 이거는 영적인 붕이다. 붕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붕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처절하게 회기를 해야 되고, 영으로 살때 개인의 붕이, 열정이 회복이 되고, 믿음도 회복이 되며,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민족의 붕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축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북한은 반드시 공산정권이 무너져야 되고요. 공산정권 이 베트남도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중국도 무너져야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항상 손을 대십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여러분 보세요. 한번 쓰러졌대요. 쓰러져서 지금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운데, 새로운 인물을 내세운데, 강성 인물을 내세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방팔방 사이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자가 잘못 나오면, 우리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진보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보수가 또 잘못하면 진보서또 대통령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뒤죽박죽 뒤죽박죽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자 형통과 공고라고 하는 이두 가지 주제를 놓고 솔로몬이 깊이 깨달아서 이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를 되돌아보는 날이 분명히 온다.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런 날이 올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붙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지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